6강입니다. 하와가 시험 받았을 때그 마음의 경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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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그걸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인데요. <웃음> 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반적으로도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애착이 생기고 서로 존중을 하고 어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하와가 시험에 들게 된그 상태를 생각을 하는데 하와가 이제 전혀 <웃음> 사랑이 없이 사랑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뭘한 것이 아닌데도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유대주의적으로 사람이 그 사랑을 변질 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또 헬라주의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그 헬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그 헬라 철학, 헬라 철학 신학적인 기초, 그런, 그런 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학을 변증을 하는 거죠. 신학을 변증하는데, 주되게는 이성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전제가 항상 우리는 계시를 중심으로, 그,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사랑을, 그,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지혜도 얻어야 되고, 그, 그, 그 방법을 취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그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을 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추론을 해서 따라가도, 그게 이제 정상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계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울의 경우 이제 하도 바울의 경우인데 계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기 위치를 모르고 또 마땅히 그것을 취해 가야 될 방도를 모르고 그걸 취해 갔을 경우 이제 헛되게 헛된 그, 아, 그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헛되게 이제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알면 절대 그렇게 헛된 아,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둘다 시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세의 이제 스콜라 시대가 아 주후 800년서부터 주후 1400년대까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굉장히 헬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표현. 그 신학적인 체계를 쌓어요 그래서 초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가지는데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죠. 아주. 그래서 제도와 형식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신학적인 내용은 그렇게 사변적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15세기 지나서, 이제, 아까 15세기까지가 이제, 후기 스콜라, 그, 철학에 의한 중세, 스콜라주의의 그 말기가 되는데, 14세기까지가. 그 뒤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 개혁을 하죠. 그들의 이제 개혁을 할때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알지만 그걸 전면적으로 개혁한 건 아니에요. 큰 크게 이제 이신칭이 같은 것, 만인제사장 같은 것, 이제 뭐, <웃음> 구원에 대한 그런 <웃음>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직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주제별로 개혁을 했어요. 1세대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그 양반들은 이제 일일이 그저 로마 가토릭의그 스콜라주의의 그 전통으로 쌓아놓은 이, 그 다양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1세대 종교 개혁자들이 지나고 심, 16세기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걸 기점을 어, 어, 어느 때로 보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때 작성을 하고, 칼빈 죽음이 1564년이잖아요. 그때, 예, 그때 이후로, 이제 그 1차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뒤에, 그 뒤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했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신학자들이 일일이 이제 다 그래서 1차 종교 개혁자들하고 다르게 그 전통을 이어받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일일이 다 변증한 것을 쌓아나가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도 스콜라주의의 그 성향을 띄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17세기, 17세기 이제, 그, 우리가 자, 어,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그 작성을 했을 때, <웃음> 1643년, 그 40년대잖아요. 그 이후, 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심화됐던 거예요. 그런, 개신교 스콜라주의가. <웃음> 원래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라는 뜻이거든요, 학교. 그리토의 학교인데, 그리토의 학교인데, 그거를 너무 이제 이게, 경건, 참된 경건하고는 떨어진, 자꾸 이제 사변적이고, 변증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게 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왜또 거기에 그, 그런 것들이 들었냐면, 개몽주의 사, 사고가 16세기에 아주 급팽창하면서, 그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또 거기 굉장히, 그, 앞서게 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다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좀 이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에 대해서, 신학의 금, 근본 원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이에요. 신학의 인식 원리는 성경이에요. 신학의 인식 원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 그,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개가 배제가 이상하게 변질되버리면, 세상 철학적인, 사변적인 하나님, 그렇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 뭐, 거기다 이제 과학주의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변증.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있다고 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고 사망이 왔다. 전제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계신데 하나님을 캐는 하나님 계신 것을 변증하려고 시름해봐야 하나님 과연 계시다라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목표한 신학을 하는 게아니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걸 이미 전제해놨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어, 어, 그 어떤 분이냐를 알면 그분은 멀리 계신 그런 그런 형이상학적인. 형의, <웃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성신으로 함께 계시는 그런 분 인격으로 우리랑 인격으로 만나서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아야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시연하고 체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그래야 사람이 이제 시험에 안 들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그냥 추론해 가지고 자기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또 기존의 그 기존의 그런 땅의 땅의 신학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땅의 관점으로 그. 아무리 이제, 우리가 타락했어도, 여기 정신적인 그런 자, 또 도덕적인 자, 종교적인 자,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타락했어도. 그래서 법도 만들고, 사회도 구성하고, 도덕성 있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 우주 만물을 그 법칙 따라 돌아가는 걸 보고, 아, 뭐,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시는구나 그런 추론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이 목표한 걸 알고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 때 진짜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신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개혁주의 개혁 시대 이후에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 이제 정통주의가 생겼잖아요. 정통주의 지금도. 그래서 뭐,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신정통이라고 그래갖고, 정통은 정통인데, 신정통이라고 그래갖고, 기존의 정통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죠. 이 정통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이게 기준이다는 거죠. 정통이라는.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거 실제 그 성경을 그인식저 신학의 인식 원리로 취해가지고 성신으로 그걸 깨달으면서 실천하면서 교통하면서 형제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실제 그세 사람으로서 재 창조된 존재로서 성화를 이루고 견인을 받아서 용화로운 상태까지 나가는. 그래야, 그, 그걸 사실 다 알아도 우리가 몸이 약해가지고요, 그냥, 그냥 넘어,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주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아예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주시고,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결코 이제, 나 잘났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내랑 그 겸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겸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말 그대로 존중해서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존중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 한자에 그 뜻이 그렇습니다. 존중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진짜, 그, 따, 그, 존중하고, 그 사랑을 입은 걸로 내가, 그, 따라가는 걸로 그 겸손한 거지. 이게 일부러, 성경에 보면 일부러 겸손도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으로서 내는 외적으로 겸손도 있요 그거는 일반, 일반 사람들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신자들이 보이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죠. 진짜 주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존중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다 바치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걸, 그걸 기본으로, 그 근간으로 해서 그렇게 겸비하게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뭘 보이려고 형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더잘 보이려고 더잘 받,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유대주의 헬라주의 그런 쪽으로 또 가고요, 알미니안 쪽으로 또 나가고, 그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내가 받은 사랑을 진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이제 묵상해, 그분을 따라가는 게 과연 존중해서 따라가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끼리 뭉쳐주셨거든요. 종이나 그럼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똑똑한 놈이 더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하면 더 섬기는 거지. 예? 더 가졌으면 더 섬기고 <웃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대우받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구원을 잘 모르는 그, 주님, 주님도 이제, 이미 다 목욕시켜놓고 발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버지,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뜻을 존중해갖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그 주님이 받은 주께 받은 사랑으로 진짜 진짜 존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러 겸손하지 않아. 일부러 내가 사도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 일부러 내가 성도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말로 립서비스를 한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 그렇게 느꼈다고요. 내가 약, 이, 그, 뒤, 뒷, 뒤부분은 뒤, 뒤 오늘 다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주님의, 그, 그 떠났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그냥 내 은혜가 좋겠다. 그러면 약한데 주님이 강하, 더 강한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면, 그걸 수능하고 받은 거죠. 그, 그게, 그게 뭐, 안질이었는지 뭔지 이제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단의 가시가 벗겼어요. 사단의 가시가 벗겼으니까 얼마나 우리 요만한 가시 하나 벗겨도 진짜 힘든데 사단의 가시가 벗겼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타락한 육체를 가졌는데 이게 뭐 주입이 돼가지고 성화 도막막 막 거룩하게 된게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그런데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내용 족하게 여기. 족하게. 결코 내가 예수,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존중해서 어떤 결과를 내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야 시험이 안 돼요. <웃음> 자기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 자기 자기 뭐 항상 자기 머리가 앞, 앞서면 이 신학의 인식 원리를 아예 첫 출발을 잘못 하는 거죠 자기 꿰로 해 버리고. 나중에 자의 교를몇번 해서 되면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영광을 받을 게 없이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닙 절대 아니 절대, 절대. 이거 꾸며이면 거짓말하는 거죠. 위선자고. <웃음>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요 이제 또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일반 계지 혹은 자연 계지 가운데서 얻은 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기 신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태도를 취하는 그 극단이 무신론이겠지만. 결국 무신론도 신의 존재에 대한 완곡한 반증이 됩니다. 신이 있으니까 무신론도 주장하고 하는 거죠. 사신, 사신신학도 주, 주장하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든지 아니한다든지 하는 것을 당초에 걸, 어, 고론할 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어, 가르쳤습니다. 당초라는 잘안 쓰는데, 당초 라는 말잘 안쓰는데 당초, 시작부터 라는 뜻이에요. <웃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출발점 이라는 것이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린 전제의 신학을 해요. 이미 신이 계시다. 네? 죄가 있고 인간이 있고 세상이 있고 종말이 있고 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는 걸다 전제해 놓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죠. <웃음> 스콜라 철학자들 성경이 확실히 보증하지도 아니하고 문제 삼지도 아니한 그런 것을 자꾸 거론했는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발전을 준 것이 없습니다. 신학 플러스 이성. 이걸로 변증하려고요 그게 스콜라주의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제, 원래 12,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대죠. 그때 이후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주의가 신학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이전에는 플라톤의 그그 그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컵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이는 그냥 허상이고 실제는 저기 있다는 거죠. 실제는 저기 이거는 그냥 나타나 현상이고 실제는 저기 그그외 일단 본질은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얘기고 이게 나 이게 컵이면 이게 컵이지 이게 이게 이게 전제 컵 전부지 무슨 이거 이외에 무슨 컵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근데 그실제론과또 이제 유명론으로 그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갈리는데요. 그 그런 게내용이 좀, 좀 어려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다그 그그 어려운 얘기를 그냥 쑥쑥쑥쑥 해 가시는 거예요. <웃음> 그런 걸다 바닥에 깔아 놓고 그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내용은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발전을 준게 없었다. 다만 교회의 호교론 교회를 변호하는 그런 이론을 발전시킬 때 논리하는 방법 영향을 준것 뿐이지 신이 존재한다든지 안는다든지 하는 이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신을 믿게 하고 신을 바로 찾게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에 대해서 아, 신의 존재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걸 변증해 가지고 누가 더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 믿게 됐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론한 신의 존재론에 의해서 어,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수긍을 하고 나왔다고 해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모른다고 누군가 목적론적인 논증을 가지고 논증해 갈때 논리를 해 나갈 때아 과연 그렇구나. 정밀히 관찰하고 시간을 들여서 주의해서 보니까 모든 사물은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다면 그 목적을 내신 큰 의도가 거기 있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게 뭘까 하고 찾기 시작하다가 거기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인 신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에는 철학이 신학의 신여 라고 그러잖아요. 철학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 이 신학 더하기 이성. 이성 이성은 결국 뭐 헬라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이때는 그렇게 한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계자의 의도와의 지적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 거기에 이제 신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지적인 존재가 있는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그냥 일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물건 하나 만들어도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되도록 물건을 만들어서, 이게 뭐가 물건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걸 설계하신 분이 있다. 목적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아직, 진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덧붙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과연 있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게,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주론적인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배포를 바라볼 때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위대한 이 행성들, 태양계, 혹은 은하세계, 이것들의 배포라는 것이 우연히 그냥 산발적으로 아무런 의도 없이 무심히 발생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웃음> 거기에는 그 정밀한 배치와 통일성이나 리듬 이 모든 것은 우,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지식과 의지와 능력의 실증이 아닌가 하면서 거기에 신이 계시다. 이게 이제 우주론적인 논증이에요. 12세기부터, 아까, 이, 그, 그랬다고 그랬는데, 12세기가 이제, 12세기서부터 이런 우주론적인 논증이 나왔는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필연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절대 필연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니까 그그 그 절대 필연적인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주를 보, 바, 바라볼 때. <웃음> 그 외에 이제 역사론적인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거스틴이, 세상이 그냥, 그냥 악인들이 참고를 하는데, 악인들의 상황으로만 보면, 이게 다 망할 세상이잖아요.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정리돼가지고 나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웃음> 하나님의 개입이 이 역사 속에 있다. 있어서 이런, 이런 걸 보면 곧, 곧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변증이 돼요. <웃음> 또 본체론적, 존재론적인 그런, <웃음> 그, 그 논증이 있구요. 이것도 다 이제 12세기 이후에 예, 나타나는 겁니다. 한편, 칸트는 이 모든 것보다도 도덕적인 논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에 보상을 해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런 그래서 그런 신이 있다는 거죠. 전 우주나 사회나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생물 세계에서 어떤 도덕 규범이 확, 확연히 서 있을 때는 그 규범의 최종적인 표준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가장 강한 논리가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도덕적인 걸왜 보통 진인사 뭐 대천명이라든가 뭐 신문대로 그 거둔다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런 걸그 도덕적인 존재들이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덕적인, 도덕적인 것을 그, 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 존재를 인식 안할거 아니에요? 박살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신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보상을 해줄 신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삶의 보상을 줄 도덕적 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거예요 도덕, 그게 도덕론적인 논증이에요 스콜라 철학자들은 대부분 어, 동시에 신학자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거나 바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선미와 경륜에 관해서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피에르 아벨라르인데, 이 사람은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그, 약간 경건주의자, 신비주의자인데, 이 두 사람하고 어, 보편 논쟁, 보편자 논쟁을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 그 시, 시. 어떤 어.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할때 그것의 실제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냐, 거기 있냐. 그걸로 논쟁을 하는 거요. <웃음> 그냥 그 생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말을 마, 만들어서 이렇게 말한 거 말한 것이지. <웃음> 그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모든 이제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는 유명론이 갈려지게 돼요. 이 <웃음> 아벨라르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그 엘로이지라고 하는 수녀인데요.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굉장히 나이 차이도 꽤 많은데,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애를 갖게 됐는데, 이걸, 그걸, 수도사가 애를 가졌으니까, 이게, 이게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근데 또이엘로이지는 그,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그, 그 사람과 아무 관계 없는 걸로 자꾸 이제 꾸미는데 나중에 죽어요. 결국 어떤 수도원에 집어넣는데. 아무튼 그 엘로이즈와의 그 사랑 때문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인데 유럽 각지에서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합리주의자, 윤리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의 효시와 같은 높은 기치를 쳐들었던 기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 인간 이성을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이제 사색을 해서 어, 그런 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웃음> 또한 칸트 같은 사람도 보면 그는 그리토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철학계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어, 그리토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가 가령 도덕론적인 논중이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고 할지라도 그런게 의미가 없다 사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애를 쓰면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겨우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정도의 일생을 보낸다면 신의 존재론 하나에 그렇게 애를 썼으니 참 잘했다 하고 마귀가 개가를 올릴 것입니다. 그냥 엉뚱한데 이제, 그, 더 헤매게 만드는 거죠. 진짜 창념해야 될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왜 창조했고 어디로 가게 하려고 우리와 만나셨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가야 되는데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평생 정신을 쏟게 하면 사단이 아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지안 믿을 때는 못 믿게 하고 사단은 그러잖아요. 믿으려고 하면 잘못 믿게 하고. 에?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10편 40, 14편 1절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말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 마음 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볼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영한 신성과 능력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이0절에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신의 존재는 이미 이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인가 나왔잖아요. 이게 조직 신학을 할 때는 성경에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철학적인 변증을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일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이제 실체적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 우리가 이, 이상 이상적인 애인을 아무리 그려봐야 그거는 실체적인 애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꿈 에? 혼자 <웃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관계,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서로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말계시, 말씀계시, 행동계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잖아요. 음. 음. 칸트의 그 도덕론중, 논중은 어느 정도만큼 하 하나님은 도덕적인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단 단지, 단지 도덕적인 실제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또한 성신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조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았을 때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과 성신으로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모으시간데 내가 진짜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진노,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그리토안에서 완성하시고 그걸 성신으로 나한테 깨우쳐주신다. 이런 걸 인격적으로 아는 거야말로 이 실제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취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그거의 기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니까 그첫 단추 내가 제가 늘말씀드리는데 그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새신자반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신학을 뭐 평생 교육원 요즘도 신학도 평생 교육원이 있어서 평진도 신학.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안만 배워도 그분이 과연 나하고 인격적으로 또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알고 교통하고 거기에 자신을 다 들여가지 않으면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니까요. 내가 더못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안고 내걸 아직 하나도 안 내려놔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중세한 사람에게라야 비로소 있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생시켜놓는 거지만, 인간편에서는 그, 그 복음을 들을 때 나를 다 내려놓고 그걸 받는 거죠. 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사실. 그게 선물이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개시에 의해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만큼 와가지고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구약에 그것도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참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넉넉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받았잖아요. 다 받은 거죠. 주님을 받으면 넉넉히 받았어요. 전,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은, 토탈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넉넉히 사랑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정통주의 개혁교회 신자라 그러면, 올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올바른 인간상과 올바른 교회상, 올바른 하나님 나라상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야 돼. 올곧게 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진짜 착하고 좋은 바스로서 말이죠. 그, 열매를, 인내해 가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좋다. 야, 그거 진짜 좋다. 그러놓고, 아상의 안반을 안 치우고 있거나 말이지.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예? 시간 바뀌고, 정력다 뺏기고. 가시밭이 가시바지, 스스로 가시밭이에요. 스스로 돌짝밭이고, 스스로 길가밭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계시하시는 바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문제에 정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도덕적인 지고의 선이다 하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지적인 유의를 한다든지 사색의 방향을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한다고 자기 소리를 안 내요. 자기 꾀에 의한 세상에서 그 난잡하게 떠드는 그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그 그 말씀이 전부니까. 네? 그리고 그 성신이 아니면 그걸 알 수도 없으니까 그 말씀과 성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신행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내가,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이게 잘산게 아니다. 올바로 산게 아니다. 올바로 사는 거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목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고 내가 내가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날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갈지 내일 갈지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게참 올바르게 정통주의 개혁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개혁주의 신학을 그냥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그걸 더 몰라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내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웃음> 사실 일, 일, 일상적인 그런 그 주제별 파악. 체계적인, 그 논리적인 뭐, 그, 체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세상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웃음>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도달할 수 있는 경계까지 밖에는 못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서류. 사상적인 서류, 도덕적인 교훈의 그 책,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도 그 글을 쓰려고 하면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음악을 하려고 하고 예술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성경의 사상적인 체계가 독보적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게 일반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다 도달할 수 있는 경계단. 믿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어느 날 진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에만 다 그것만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신자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로. 그리고 내 교회를 떠나서는 내구원을못 받겠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아, 저 사람 본인 내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게 아니고요.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릇된 길로 가서 나, 나 나야말로 오소독 정통 개혁주의 그게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인격적으로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 이, 진짜, 그, 스콜라 철학을 다 이해하시고, <웃음> 이 사람들의 한계를 다 알고, 이런 식으로 또, 저, 호교론, 기독교를 변증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추론해보고, 변증하고,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벌써 시험에 들어가서 격길로 나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진짜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 사랑한다고 하면 뭘 붙잡아야 되는? 그분의 말을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지난 시간에도 예를, 예화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목소리 듣고 싶어. 그목그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사, 사랑하는 모든 행보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목소리 그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 그 말씀은 그분의 뜻을 그니 그게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 그게 그분을 진짜 존중해서 따르는 거예요. 이 이제 이제 뭐 이제 혼인할 사람들 혼인한 사람도 있지만 혼인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런 관계를 그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요. 이게 안되고 쓸데없이 딴 생각 들어가고 저울질하고 뭐 이러면 안되니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효과 있게 나누, 나누려고 눠나 하고 에? 서로 이게 잘못하면 내가 바리제주의자가돼요 어, 어, 너는 나한테 내 수준에 맞어 이렇게 하고 하고 너는 들어와도 돼 너는 배척하고 이게 바리제주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대 우리를 그냥 끌어 안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 그, 살아, 사랑, 살아할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가지고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원주 사랑 절대 못 해요. 그냥, 기부인 테이크의 사랑만 하는 거지. 네? 그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해줄게. 나한테 이만큼 보여봐. 내가 이만큼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아는. 창조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처음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지 사람의 지혜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다 떠넘겨주셔가지고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구현하게 하시요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인내하고 예? 인내와 그 자비가 풍성하지충만하지 예? 오래 참으신그 사랑을 하는거예요 예, 여기까지밖에 못 참아 내가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 이상 넘어오면 나한테 고지 마.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바리세주의.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인격적인 나눔을 해야 됩니다. 사랑. 음. 그게 이제, 그 사랑을, 그래야 시험에 안 된다는, 시험의 경계에 안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